류승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이웃 사람입니다 다만 인상이 좀 흉악스럽고 몰골이 꽤재재하며 싸가지가 살짝 없을 뿐에 새끼 그냥 싸가지 없이 어린 새끼가 아유 하지만 사실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려 열흘에 한 번씩 사람을 잡아 죽이는 무지막지한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었는데요 지하실이 딸려있는 다세대 연립주택 102호의 거주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한 뒤 정확히 열흘 후에 피자를 시켜 먹고 그대로 무참히 살해해 버립니다 드러운 살인마 새끼 취향 한번 역같죠 살인을 저지른 뒤에는 시신을 훼손한 뒤 캐리어에 담아서 강가에 유기하고 이웃들마저도 자비없이 잡아 죽이는 극강무도한 인물 하지만 멍청하게도 범행 증거를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등 그리 꼼꼼한 타입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싸움 실력마저 드럽게 잼병이라 옆집 사는 깡패에게 허구한날쳐 발리며 역대 사리마들 중 가장 찌질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어쨌든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만한 사이다. 아, 어. 아, 아, 그리고 이만한 동치미가 또 없었죠. 너 사람도 진짜로 주오른다 어? 새 어디서 날고 말 그대로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 앞에 약했던 전형적인 개새 우리들의 이웃 사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저씨 뭐 응, 아니야 이웃 사촌인데 뭐 류승혁이었습니다 저기 학생 잠깐만 이 상자 좀 잠깐 들고 있어줄래 경기도 양평의 외딴 시골 마을 판구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양계장과 백숙집을 운영하는 이개빨연감제 이거. 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 정의감 넘치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mc 같은 느낌이지만 젊은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하고 돌변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일단 방해가 될 만한 남자 손님을 외딴 곳으로 유인 지도 세도 모르게 살해한 뒤 혼자 남은 여성을 감금하여 자신의 성노예로 삼는 매우 추악하고 더러운 성범죄자입니다. 아니, 우리 판곤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평상시의 모습은 so sweet 하지만, 기분에 따라 행동이 급변하는 극도의 불안장애를 장착, 신나게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웃음> 육정이 솟구칠 때마다 개짓거리를 시도 그러다 또다시 잔혹한 고문을 일삼는 한국 영화 역사상 최악의 폐악지를 선사합니다 누구든지 일단 대가리부터 까버리는 뚝배기의 대마왕이며 희생자를 상체로 갈아서 닭모이로 뿌려버리는 악마 중의 악마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근데 말이야 이 촛불이 얘기 알아? 이게 세번째라 얘기야 변태적 이상 성욕을 가지고 있는 쾌락형 연쇄살인마 깡마른 몸통에 뼈와 근육만 붙어있는 햇볕에 바싹 말린 육포 같은 놈입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지적 매우 끔찍한 수법으로 범행을 자행하는데요 막 양파를 뒤로 확 부러뜨리고, 얼굴에 봉다리를 씌워서 막 숨막혀 뒤지게 하고, 개줄에다 목도 매달고, 도막도 내고. 기범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 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때부터 민수라는 친구와 어울리며 동물학대를 일삼았고 악마같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성인이 된두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연쇄살인범이 되었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죽여나갑니다. 베는 걸 좋아하는 민수와 찌르는 걸 선호하는 기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들의 동맹은 결국 민수의 배신으로 막을 내려. 되고, 기범은 유죄를 선고받아 감옥으로 직행 이후 15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뒤 출소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기범에게 아버지를 잃고 복수의 화신이 된 희주 그리고 강력계 형사 반장 대형까지 끼어들게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잡한 복수 사파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살기 가득한 매서운 눈빛과 날카로운 카리스마 스파이더 센서를 능가하는 동물적인 육감의 소유자이며 한번 노린 먹잇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극악의 그 살인마 혈관을 따라서 산채로 날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 같아 사람을 그저 물건으로 취급하는 내 물건에 손을 대 극강의 사이코 패스입니다 무려 하루에 1kg씩 단시간에 16kg을 감량하며 말 그대로 뼈와 살을 깎아 만들어낸 역대급 살인마 비록 영화의 흥행 실패로 인해 빛이 좀 발하긴 했지만 김성호 배우의 몸을 던진 여련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형신형신 나한테 고마워야돼 얼굴 뒤졌어. 추격자의 지영민은 평범한 소시민의 얼굴을 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자입니다. 출장업소의 여성들을 불러 집 안으로 유인, 출구에 자물쇠를 걸어 강제로 감금시키고 손발을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든 뒤 무려 망치와 징을 이용해 머리를 가겨 잔인무도한 연쇄살인을 저지릅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땐 자신의 입으로 살인을 자백한 뒤 아가씨들 팔았죠? 아니에요.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요? 뭘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 죽였어요. 이후 결정적인 순간에 진술을 번복하며 경찰들을 마음껏 유린하는데요. 음? 죽였어? 안 죽였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 급기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보란듯이 석방되며 지능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단지 냄새만으로 여성의 생리어을 알아차릴 만큼 피냄새에 매우 민감하며 범행 동기 역시 성적 욕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한층 더 소름끼치고 무시무시한 느낌을 전해주었었죠 그 밖에도 개미 슈퍼 아줌마와 크로스오버를 시전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환장 터지는 명장면을 만들어내고 조금만 왜요? 그 미친놈이 쫓아오면 어떻게? 그놈이 여기로 어떻게 와요?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아, 씨, 양녀라. 아이고, 아이고, 이씨 양녀. 결국이 어마무시한 병크로 인해 도주하던 여인은 끝끝내 사망. 이후 지영민은 그렇게 살해한 여인을 처참히 훼손한 뒤 자신의 집 어항 속에 보란듯이 유기하며 관객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립니다. 실존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한층 현실적이고 리얼한 묘사가 돋보였던 레전드 살인마.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요? 혹시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왜? 어, 아 어, 그래. 저기, 몽둥이는 없고 여기 망치 인범은 학회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이자 왜 그렇게 봐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너무 이뻐서 매우 자상한 남편 은 아니고 왜 그따위로 웃어? 틈만 나면 아내에게 지랄을 해사다가이건 아니야! 너무 이박해 갑자기 기분이 풀려 화해를 시도하는 아침부터 내가 예민했지? 미안해 우주 최고의 상또라이 새끼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자신의 첫사랑과 똑같이 성형한 뒤 끔찍할 정도의 집착을 보여주며 이후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성이 박살, 급격한 분노로 광란의 복주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장모를 찾아가 끔찍하게 살해한 뒤 네가 더 나빠이 쓰레기 같은 년 <웃음> 아내에게 그 인육을 먹이고 <웃음> 이후 아내를 창고에 가둔 뒤 그대로 감금시켜버립니다. 여기에 심각한 망상까지 겹쳐져 죄 없는 환자들은 물론 함께 일하던 간호사들마저 임범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데요. 경찰이 신고할 거야. 진짜, 진짜 싸이같은 새끼데요. 전반적으로 매드사이언티스트 성향을 가진 지능범이자 광기와 질투로 얼룩진 간헐적 폭발성 장애, 약물에 의한 정신착란 증세 등말 그대로 사이코살인마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이코패스계의 종합선물 세트였죠. 특히 아내의 병실을 찾아가 이건 내 거라며 얼굴 가죽을 도려내고 스스로 얼굴을 뭉개 신분을 위장하는 장면은 이제껏 본적 없었던 역대급 충격을 선사, 많은 이들의 멘탈을 사정없이 조져주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만큼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데요. 광고 하나만 보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말대로 내가 범인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내가 공식을 죽였다고 치자. 사람이 사람 죽이는 데 이유가 있냐? 부유한 상류층 가정의 자상한 남편이자 듬직한 아빠, 번듯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진짜 정체는 사소한 일에도 폭주를 어, 일삼는 이걸 어쩌죠? 에이, 씨, 심각한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진격의 소시오패스였는데요 뛰어난 업무 능력에도 불구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로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며 자기 외에는 모조리 벌레 취급하는 가짜는 선민사상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적인 성격으로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가차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기억나, 기억나. 분노범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 속 조규환이 손에 꼽는 악역으로 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부모마저 살해한 페륜아였기 때문인데요 조규환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 심지어는 그런 폐악질을 저지르고도 부모님의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자행. 당신 그 친구에게 준 일종의 선물이지. 심지어 경찰 앞에서는 우는 척 연기를 하며 다리를 떠는 등 그야말로 천인 공노할 만행들을 서슴없이 저질러댑니다. 조교안 역을 맡았던 이성재는 이 역할을 맡은 뒤큰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한동안 CF가 끊어지는 등큰 피해를 입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조교안의 캐릭터가 인면수심의 정점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무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최악으로 남아있는 희대의 폐륜 살인마. 공공의 적에 조규한이었습니다. 헌데 이 씨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런 씨발 이거 세상 같은 것들이면 나한테 지랄들이야 이 개. 그래 그래? 지금까지 악마의 탈을 쓴 아무리 지랄 같아도 어쨌든 그나마 사람 새끼들이었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장경철은 말 그대로 사람의 탈을 쓴 진정한 악마였습니다. 평소에는 학원 통학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주로 외진 곳에 혼자 있는 여성을 타겟으로 지목,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며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이후 자신의 아지트로 여성을 끌고 간뒤 무참히 살해. 관객들에게 끔찍한 악몽의 시간을 선사해 줍니다. 파렴치한 성범죄자로서 여성을 욕구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하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미친 도살자. 당연히 사회성 같은 건 꿈도 못 꾸겠죠. 너, 아무튼 앞으로 살살해. 알았어? <웃음> 네, 이 X발아. 이런 X발 왜 아무한테나 반말 지그려 그밖에 자신을 제끼려던 택시 강도들에게 무쌍난무를 시전하고 사람의 얼굴을 아령으로 마구 내려 찍는 등한 장면 한 장면이 각막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일단 영화를 보고 나면 드러운 찝찝함이 온몸을 휘감고 격렬한 케겔운동 끝에 항문에 담이 오게 된다는 전설의 영화 부디 현실에서는 이러한 악마가 두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